미안해 응? 다시 만나자 응? 여보! 뭐야, 안될 일로 와도 된다고 했잖아. 다민씨, 우리 관계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, 이 단어가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달랑 말랑. 네, 효진 씨. 효진 아, 아니고 하진이라니까요. 몇번 말해줘도. 아, 미안해요. 내일이면 총도 끝나는데 오늘 술한잔 어때요? 아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.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있을 것 같고. 뭐예요? 먹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. 아 그런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라? 아 근데. 담이 씨는 오늘 일찍 마치고 갔나 봐요. 담이 씨? 아박 담이 씨 오늘 안 나왔는데. 예? 아프대요. 몸살이라나 뭐라나 몸살이요? 네. 술병 아니야. 아무튼 싫은 거 아니면 내일 일 끝나고 시간 비워요. 마음이 다안나 싶다가도. 모르는 사이 저만치 가있고 혹시나 내가 혼자 착각을 하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마주하려 해 조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주신 덕분에 소중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. 농립어업 총조사, 농립어업 총조사는 전국 농립어가의 규모, 구조, 본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. 우리 농립어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농립어가 인구와 가구의 총수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. 여기 앉아계신 유능한 또 경험자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나서주시면 저희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미안해 응? 다시 만나자. 응? 그냥 주세요 네? 아프시다길래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... 아, 네... 아, 몸이 좀안 좋아서 쉬었어요 이거... 몸살이라 그러지? 아... 그럼 전... 가볼게 요 아... 아... 설마? 아이 아이... 술빵 난거 아니고 어제 술안 마셨어요. 진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... 속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전문을 안 했는데요. <웃음> 근데요 네?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? 네? 어머! 아... 큰일 라면 같이 먹을래요? 네네 네. 왜? 무슨 좋은 일 있어? 뭐 그런 게 있어. 다을랑 말랑 쉽사리 닿지 않았던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야.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곳저곳 다니며 함께 조사하고 더 많은 곳을 함께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고 물론, 모든 게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지. 험한 길도 있고, 찾기 힘든 길도 있을 테니까. 그래도 뭐, 이 정도면 괜찮은 마무리 아닌가?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주느라 수고했고 다음엔 너의 이야기도 들으러 갈게 또 알아? 조사원으로 널 만날지?